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의 요정 m c 레이아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 소식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대사막 특별 임무 이벤트 기간은 12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 대사막 특별 임무에서 두 가지 미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미션인 사막 주간 임무에서는요 대사막 적재압 500회 시 에다나의 주화 만개 대사막 적재압 1000회 시 전설 시면 엘리언 룬상자 1개 마지막으로 대사막 적재압 1500회 시 시면 장신구 괴짝 1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임무는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미션은요 대사막 특별 임무입니다 대사막 사원 완료 1회 시 혼돈의 결정 500개, 대사막 사원 3회 시 시면 유물 상자 2개, 마지막으로 대사막 사원 완료 5회 시 모험의 증표 300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완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 보실까요?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검은 돌 신전 확률 업 이벤트! 기간은 12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라이텐을 제압하면 검은 돌 신전의 등장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요. 검은 돌 신전의 봉헌금, 봉헌금과 보상 또한 두배로 증가합니다. 단 여기서 모험가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발견자 보상 및 최고 보상은 두배로 증가하지 않고요. 또 투카로 라이텐을 제압하면 등장하는 검은 돌 신전은 해당 이벤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투카르라이텐 출연 1시간 전부터는 검은돌 신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네, 세 번째 이벤트 1일 과제를 부탁해!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 12월 1일 수요일 00시부터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일 과제를 완료하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인데요. 보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하타임 100% 제시간짜리 한개 아리엘리의 파편 100개, 장신구 및 교환증서 선택꾸러미한개 유물 파편 3만개, 광원석 파편 3천개, 돌파 부국권 500개, 그리고 혼돈의 결정 100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보상 꼭꼭 챙겨가야겠죠? 또 근데 여기서 기억하야 부분이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이후에 완료한 일일 과제만 이벤트 참여로 인정이 되니까요 12월 1일 수요일 00시 이후에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각각의 임무는 매일 영영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네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 안내드립니다. 흑정령의 두 번째 제한 이벤트 기간은 12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지난주 흑정령의 제한 이벤트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흑정령이 새롭게 교환한 아이템을 들고 왔다는데요. 어, 흑정령이 주사위 한개와아레리의 파편 100개로 복불복 아레리의 파편 상자 한개를 흑정령의 주사위 두개와 빛의 성수 50개로 복불복 빛의 성수 상자 한개를또 마지막으로 흑정령의 주사위 세개와 돌파복구권 500개로 복불복 돌파복구권 묶음 한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교환 제한 횟수는 1일 1회인 점 참고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2월 1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또 근데 추가로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막냉이가 모험가님들을 위해서 이번 주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모험가님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야겠죠?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